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 부활주일 오후에 부활의 소망과 생명에 감사하는 마음을 허락하셔서 겸손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더욱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부활을 기억하며 감사하고 찬송하는 우리의 삶과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 주님 되시며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교회를 통해 아직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얻지 못한 사람들을 위하여 우리가 복음의 도구가 될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믿음 없는 저들의 마음과 생각을 열어주시고 구원의 복된 소식을 받아들이게 하시며 이 자리에서 함께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날이 올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가운데 고통받는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로해 주시고 회복의 소망을 부어주셔서 믿음으로 다시 일어나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오후 예배를 통하여 찬양과 경배하는 시간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전하실 우리 목사님과 우리 당해와 재직들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무슨 일을 하든지 주를 위해 하게 하시고, 무슨 일을 하든지 성경의 이끄심으로 하게 하시고, 날마다 지혜와 지식과 여러 필요한 은사를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우리 목사님과 당해와 재직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특별히 우리 교회를 국률이 여겨주셔서 이 지역과 나라와 민족을 위해 날마다 눈물로 기도하는 기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부활의 주님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리며 십자가의 고통과 죽음까지 감당하시고 부활 승천하시며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